오늘 여러분들 페인 진행해볼건데요 오늘 저희 마피아크로랑 풀동부분들 오셨습니다 우후 우후 우후 우후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명 다쳤기 때문에 빗소리, 연비, 라미, 케빈, 플레임 한펜 2D, 소범님 찜찜님, 키미밍님, 씨앤, 노호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빗방장님 가시죠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 슬슬 e t s get it! 난 여기. 플레마 이거 시장이 되면은 보통 국룰이 있는데 한번꼭 살인마가 찌르러 오더라고. <웃음> 저 포함한 의사분들 한번 가봅시다. 어? 응? 응. 나였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실 지금 뭐 양초 둘 필요 없어요, 사실.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어? 에이, 설마. 의사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어. 어? 어? 어? 한명 죽었어? 어? 어? 한명 아, 죽었네. 아, 몰래로 아, 빛 빛면은 딸라. 땡땡땡. 시장집에 들어온 사람이 한명 있었고요 한 명밖에 안 갔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치료했는데 그게 정신병자인지 의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케빈 형한테 갔었습니다 아하 요거 동선을 어, 어, 어, 어, 다 어, 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이게 의사들이 사실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 의사 조합이 어, 지켜드려야 돼요 어,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죄송증 어. 있나요 증? 제가 네네네. 그때 네. 수술하시는 거 봤는데 플라스틱 메스로 하시던데 이거 콩순이 의료세트 아닌가요? 죄송한데 제가 간호사 출신이긴 한데 아 잠시만요 근데 의료인이시라는 분이 지금 약간 술 취한 톤이 뭐죠 이거? 술 취한 거같술요 <웃음> 아, 스스로를 아 일단 나는 우리 시장님 날 배신하면 안돼 우리 시장님 나 우리 시장님한테 양초 놓으러 갈게 나만의 작은 플레미 나작풀 나만의 작은 플레미 아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다고요 아니 이거 의사여러분들 의사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병이 키미밍님 집에 왔다갔다면 키미밍님은 정말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집 누구 왔어요 있나요? 찜찜이요 찜찜이 할만 더 있어요 찜찜이 정신병 잔것 같아요 비찜꾸게 절망을 안겨준 건 저였어요 아니 아, 그냥 저희 집에 어제 누가 놀러 왔다 나갔습니다. 연비도 그 첫날에도 한 분이 오셨고요. 예. 그두째 날에도 한분 오셨. 내가 이제 좀 뭐가 죽을 상인가 봐. 이렇게. 어, 이게 예. 지켜줘야 돼. 돼. 두 번째 턴에 또 의사분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죽을 상이었나 봅니다. <웃음> 저는 우리 나작프에게 양초를 덧쓰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물 떠다 놓고. 기도 나할까 아! 어? 어? 이렇게 어? 제발 하나님 부처님, 제발 다른 의사분 한번 오게 해 주세요. 야! 잠깐만. 대장 둘을 누가 해다. 유령이네. 아, 이거 유령인데? 오, <웃음> 아, 예. <웃음> 음. 어, 여긴 또 이렇게 죽네. 여긴 연쇄살인마한테 당했구나. <웃음> 오, 와, 간이 큰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유령이다. 의사나 정신병자가 자기가 어딜 갔는지 얘기해야 돼요. 더 플레임 님 캐빈 님이요. 투드 님 유령이고. 아, 저 연단 님이요. 어? 연단 님. 이요 연단 님은 누구예요? 연단 님. 연단 님, 오케이. 불러오겠습니다. 연단 님이요. 저희 집 오신 분이 누구죠? 저희 집이 누구죠? CN요. 제가 CN 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제가 누구시죠? 제가 서범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예. <웃음> 노호는 플레이님에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디 갔었어요? 그 전에는 안 갔어요. 안 갔다고요? 어. 그녀는 어. <웃음> 어. <웃음> <내가 말해줘. 웃음> 아니야 그녀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탐정인 알아. 그녀는 착해. 일단 트리 유령이니까. 발아아 <웃음> <웃음> <웃음> <살가도. 오케이. 웃음> 아살리아 소범 살리 어? 나능력못쓴거 같은데? 저주할거야 아이고 어머 어 들리지 않았어? 누가 우리 소범소범 죽였어 당장 말해 가니다 <웃음> <웃음> 누구라고요? 사실 제가 그냥 녀 강도 설명되세요 예? 강... 가... 연비입니다 아좀 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투디어투디입니다말만하는다 아, <웃음> 뭐 거짓말이야 <웃음> 저는 어젯밤 소범님 집에 가가지고 몰래 집을 훔칠려다가 소범님을 마주쳐가지고 찔렀습니다. 음. 아 우리 집한표 누구야? 아 누구야 그한 표? 지가 찍은 거 같은데? 트령을 어. 달아볼까? 진짜 폭탄만가? 빨리 투표해봐. 어. 뭐야? 아 진짜 아, 뭐야? 진짜 폭탄 거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분이 저분이 죽이셨구나. 노씨한 번도 못 썼댔어. <웃음> 아 제발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죽을 거 같다 왠지. 그럴 줄알다 내가. 아이. 와, 이렇게 돼? 어? 어 씨앤이다. 안 돼요, 씨앤님! 시행이 나.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웃음> 찜찜님, 이거 한 팬이에요. 찜찜! <웃음> 이거 웃느라 <오늘아> 바빠. 찜찜! <웃음> 정신적자 정신, 정신, <웃음>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십니까! <웃음> 직업이 이거 뭔데요? 이거 1포한 팬이에요, 그냥. 한 팬이 방패입니다, 방패. 찜찜님, 목소리 좋으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웃음> 지금 저한테 버리치지 <펄이> <웃음> 네. 마시고요. 다는 조기히 해. 지금 내 손에 총 들려있는 거안 보여? 다른 데로 보는 게 좋을 거야. <웃음> 제발 진정하세요. 조용 눈에, 눈에 검은 자가 없으세요. <웃음> 아니, 거... <웃음> 진라면 순한 맛이에요? 매운맛이에요? 진라면 매운맛이죠. 진메. 어, 매운맛이긴 한데. <웃음> <웃음> <나> 저리가! 질승이 <웃음> 파는 여기 아무도 없었어. 다는 <웃음> 사른마었던 거야. 제 그걸로 가겠습니다 투표 하신거예요네 오케이 진짜 어이가 없네 <웃음> 아니면은 아닌거죠 뭐아 나이스 이제 아. 아. 한편이 미러인거 같아서 예 사장님 제가 목표했어요 뭐. 예. 아 우리 짐지미가해냈구나 <웃음> 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이번에 아무것도 예상 못해요 물음표 너무 많아가지고 네 와 왼쪽 위에 저 무릎 아 개수 봐라 아, 그래. 와야 왜이래 어. 야이씨 형이 번에좀 해줘 에, 제가, 제가 시장할게요 이번에 그러면 왠지 요쪽 기운이 안 좋아 <웃음> no. 들어가십시오 어디 지금 허허. 아침이 음? 밝았습니다 음? 음? 아, 아침이 음? 음? 밝았는데 어허. 둘이나 누워 나온다라 연세살인마다 어 연살이다! 연살이네 도둑일수도 있어! 아니면 도둑! 아 도둑도 있구나! 도둑은 아, 직업을 어. 뺏어가요! 어? 어? 연살이다! 어? 뭐? 잠... 어 러브샵? 더욱이 놀라운 건 전판에도 연쇄살인마를 했던 연비씨가 또 연쇄살인마를 그러니까. 하면서 연쇄살인마가 살인을 연... 하고 연쇄 연쇄살인마야 <웃음> 연쇄 연쇄살 저는 사실 트래퍼입니다아 어, 혹시 그래서 저는 누구죠? 오. 안녕하세요 투디입니다 저는 트래퍼입니다 마이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캐비님집앞해어가 <웃음> <안 돼>. <웃음> <웃음> <트랫을>, 트랩을 설치했고요. <웃음> 거기 위에 비트를 찍었습니다. 저는. <웃음> 타면은 결국 트랩 비트라는 건데 혹시 좀이 <웃음> <쇼미> 나가시나요? 감사합니다. 1 1 도전 중. 아, 예. 알겠습니다. 둘이 같이 나가라. <웃음> 만약에 소범 님이 살인마라서 살인이 하나 막아진 거라면 능력이 아니라 이번에 한 팽이 막아서 또한 명만 죽어 나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안나온다라? 좀 생존가가 아닌데? 없는데? 어? 어. 안.. 안나온다 싶었더니 죽은데 <웃음> <웃음> 아! 경찰이었어 이번엔 플레임님 집에 덫을 깔았고 누군가 밟았습니다 첫 턴에 수범님 막은 경찰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어, 잘구나 이거 말하면 그 경찰이 근데 죽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하진 않는다 음... 아... 이거는 최캐빈님이 경찰입니다 <웃음> 오! 오오오오오 <케빈님 경찰이고>.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이렇게 날 사지로 몰아버리더니 <웃음> <웃음> 근데 어젯밤에는 한 팬이를 이렇게 궁금해서 봤단 말이야. 나도 사실 한 팬이를 응. 막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한 팬이는 능력을 안쓴 선동가일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선동가입니다 제가. 어? 어? 내가 선동가인데 근데 알수 없어. 선동가 랜덤으로 맞아. 수도 있고. 선동가 랜덤. 그리고 아, 임포스터도 네. 선동가가 네. 가능해. 맞아. 일단 저는 시민 쪽이에요. 음, 이렇게 되면은 경찰인 내가 정말 활약을 해야 돼. 이제는. 일단 라미를 막자. 안 나? 어 나왔어. No. 깜짝 놀래서 들어가는 거 봐, 저거.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어, 진짜네. 어? 근데? 어 그치. 진짜네? 아이고. 라미도 시민입니다. 근데 케빈님이 정병일 확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내가 막혔잖아 너 나갔었어? 어... 저 나갔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네 집 막았는데 아니야 너안 나갔어 저는 추적자입니다 음... 아, 네? 그러면 한팬이가 그러면... 지금 거짓말을 아니야, 했다는 아니야. 거네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지금 조사관인데 이거 뭐 잘못됐어 어? 게임이 없까 합니다 게임이 지금 트래퍼 밟았다 했잖아요 트랩을 음흠. 그래서 플레임님 어... 집간 사람이 저였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그거 접니다 폭탄만 해 완전히 폭탄만 해 제가 많이 수상했나요? <웃음> 아니 거의 행설수설. 어, <웃음> 인포네. 그래, 행설수설 인포네 그래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아, 예. 오 다행이다 라미가 <웃음> 진짜 폭탄만인가 본데 아못가아안 나온다고 아니 봐버렸습니다 어 인포스터를 봐버렸어요 어어 누군데 어? 누군데 범인은 시엔 한 팬이 너무 수상해 왜 저래 내가 쟤를 안 담글 수가 없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어? 어? 안 끊... 그러면 이쪽 막아야지 내가 맞지? 어 다행이다 타이밍 맞아가지고 안 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마을을 구한 영웅이 돼 마세요.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웃음>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웃음> 있는 거지 뭐. <웃음> 아니. 심히 가세요. 안녕. 나 궁금한 게야 탄마 터칠 때 와. 경찰이 못 아, 막았단 야? 진짜 개웃어. 미쳤다. 맞아 쌓이쳤다. <웃음> <재밌어. 웃음> 터치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았어? 못 막는 거였어? 못 막아요. 그거 못 집안에서 막아요. 터뜨리는 우와, 거 우와 집안에서 터뜨리는 거야? 그거? 네 <웃음> 근데 미미콘 첫판에 사장님 지붕 위에 먼저 올려놓은 거 알아요? 플레이미나 나나 어, 직원 교육 이슈가 있어 <웃음> <웃음> 충성도 부적이랄까 약간 <웃음> 야, 내일 집 <집합해>, 앞에 너네 <웃음> 사실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약간 그 역할을 진짜 약간 상황극으로 해버려야 돼. 이렇게 뭐. 할까요, 과몰이? 나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짓려갈 때 더할 생각들이 있었네. 아난 더해도 좋아. 아난 더해도 좋아. 더해도 좋아. 전부 다 무작위 어때? 아, <그래. 웃음> 우리 그러잖아, 능력을 그럼. 가지고 어... 있어도. 어 이게 뭐지? 그러지. <웃음> <웃음> <그렇지>. 그러지. <웃음> 시범은... <웃음> 이건 또 뭐야? 아유. 재밌겠다. 음... 아유. 아유, 음... 아유, 어... 음... 아유. 여러분, 연비는 이번 판은 연태자리 마가 아니에요. 지상주죠? 아닌 것, 안것 같아. 보름 끼쳐. <웃음>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제발 첫 라운드 때 죽어라, 제발. <웃음> 아무나 찌르자. 그 아무나는 바로 당신이야! 내가 멤버를 찌르는 건더 의심받을 수 있어. 그렇지, 여러분? 철저히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해. 철저히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해, 여러분.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사람 찔러. 의사분이신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와, 뭐야. 우와, 뭐야? 어, 어. 이럴 <웃음> 와, 뭐야. 이럴수가. 진짜로 시장님이 바로 죽었어. 경찰이었어. 경찰. 어, 경찰이야? 아니, 근데. 저... 어, 노호! 너... 안 돼, 노호! 너... 연세살인가? 어? 어? 연살이다. 아니, 도둑. 도둑인가? 도둑. 도둑. 어뭔 소리야 이거. 자, 리처드 여러분들 살인 사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통제하겠습니다. <웃음> <이런, 웃음> 아, 일어. 일어 통제합니다. 야, 이게 네. 영혼을 바쳐서 해야 되네. <웃음> 네. <웃음> 경찰분이시구나. 아, 아니요, 의사인데요. 뭐야? <웃음> 빗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님이 연비 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저는 연비를 막았습니다. 저자 식은 부패한 경찰이었기 때문에 연비를 오.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근데... 오! 그 막힌 집에서 집에... 죽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웃음> <웃음> 몰랐죠. 당신이 막아서 죽은 거야. <웃음> 연비 누나 집에 빗소리만 갔어요? 뭘로? 어, <봐루> 아, 그러게. 아, 네. 근데 진짜니까 곧죽겠네 아, 괜찮아 라미야, 내가 또 가둬줄게. 어? 너를, 너를. 어? 아니... 어, 어? 연비 시장님 집에 아. 시커먼 남자 3 명이. 좋은 걸 <웃음> 봤어. <봐봤습니다>. <웃음> 누가 갔어? 그거 오른쪽에 보면 색깔 나오거든요. 저기 빗솔님과, 어? 어? 저기 시엔님과, 어? 어? 어? 저기 어? 김해민님, 어? 어? 제가 조사관이랑 연비 누나 집을 갔었거든요. 아 이러면은 범인은 김희민이야 아닙니다. 저는 연비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웃음> 원래? 아김해님이 아니라 한편님인 것 같아요. 한편. 아베진 안베진 아베진. 어, 어. 어 잡템. 살인마구나. 그런데 어쩌나? 이 마을에서 살인은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잘 가시게. <웃음> <웃음> 살인마는 아닙니다. 어. 어, 연쇄 살인마다. 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사인 게 너무 티가 나서. 맞아요. 의사예요. <웃음> <웃음> 토범님, 네? 1 0년 감소했다고요? 네, 어? 저 지금 배배 칼빵 하나 있거든요 지금. 아 <웃음> 아 찔려 꿀라. 아 안심하세요. 아 제가 의사로 아한 팬이가 거의 임포스터가 확정이었잖아요. 이거 마법사입니다. 연쇄 살인마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제일 먼저 찌르기 때문에 일단 한 편이가 죽었기 때문에 칼이 두 자루밖에 총안 돼요 찌를 수 있는 칼이 이 마법사의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럼 제가 오늘 밤 죽거든요 저 경찰인 게 너무 티 나서 <웃음> <웃음> <웃음> 플레임 최 캐빈 스앤 이세 사람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용의자입니다 호재님은요 첫날은 한 편이가 막았고 음. 한 어? 편이가 막은 거 어떻게 한 알아 한 편이가 막은 거도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알아? 그러니까 품고도 어? 이야기를 했어 어? 어? 이렇게! 어. 잠깐만 뭐지? 어 이렇게! 야야야오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몇명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어? 밀고이아아 어, 밀고 아, 아까 밀고 능력 오잖아. 썼잖아 아까 시민님한테 아, 그냥... 어, 능력을 썼었 썼어, 썼어. 저 이번 밤에 조사관 능력을 케빈님한테 썼거든요 시민 조사관 그리고 중립 생존가 나왔어요 잠깐! 저 저거 멍청이에요 저거 내가 막았거든 저거 아니야 내가 막았어 <웃음> 둘 중에 먼저 제일 먼저 빨리 죽이시는 분이 <웃음> 다음 라운드까지 살려드릴게요 어때요? 역살대 마법사 <웃음> 장기자랑 하나씩 짧은 거 하나씩 듣고 갈까요? 제인디아나니다실시 저는 제가 가진 우야. 칼로 어, 제 우야. 배를 째서 어, 장기를 야유. 보여드릴게요 제 장기를요 아! 아! 아! 요앙타를한 아 어? 아 번만 보내버기해 시민 여러분 바로 보내버릴게요 한 번만! 아 그럽시다! 한 번만 요 아, 번에 아, 아, 영상이네 어? 빗소리 정병이었잖아 이런 멍청한 빗소리 정병이었잖아 안 믿어줘도 됐잖아 살려주세요 토범님 왜그러지왜그러십니까제 일을 삼아 죽이는 건데 어떡해요 아, 안 아, 아, 아, 아. 내가 정병이었다 야씨 빗소리가 정병이었어 이씨 경찰이 아, 저 엄청하더니 아, 야, 딘보스터가 있었어. 아, 와, 아, 진짜는 짱이다. 아니 진짜. 나린마한테 아, 죽었어. 어. 빗소리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다 말아 먹었어 네, <웃음> 이 말을. 네. <웃음> 정신병자가보다 하고 이제 시민측 정신병자 했다 바로 번개 맞고 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웃음>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